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시트지에는 일곱 번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아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르는데 바둑 선수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바둑 선수들은 바둑을 두고 난 다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경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쉬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는 대국의 내용을 돌아보고 검토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시 차근차근 도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긴 사람, 진 사람 한 자리에서 함께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승자는 승리의 감정을 감추고 패자는 씁쓸한 패배의 감정을 뒤로하고 더 완벽한 수를 위해 복귀합니다. 좋았던 수 그리고 패배로 이끌었던 수를 검토하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내 결정이나 선택이 현명했는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신명기의 이름은 헬라오 역권인 70인 영에서 이 책의 특성을 따라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로 규테로 노미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거듭신, 목숨명, 거듭할기 이세 한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거듭해서 율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세가 요단 저편 모압당에서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트에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황을 돌아보며 그 방황의 이유가 되었던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모아두고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 반성해야 할 실수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열두 정탐건,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앞서 민수기 13장에서 열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명기 1장에 모세의 복귀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이 사건 이면에 있는 열두 정탐꾼의 열두 정탐꾼과 백성들의 심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 사건 복기를 통한 교훈 첫 번째, 두려움은 눈을 지배한다. 제가 시트지에 OX 퀴즈를 넣어놨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두 정탐꾼을 보내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O로 체크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X라고 체크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 체크를 안 하신 분들도 많네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2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아멘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사람들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민수기가 맞을까요? 백성들이 요청했다고 하는 신명기가 맞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기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리해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OX 퀴즈의 정답은 O도 맞고 X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뭔가 좀 깨림칙함이 느껴집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은 집단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전에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길래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버린 하나님의 위대하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만나와 매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대체 백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OX 퀴즈도 한번 풀어볼까요? 가난한 거주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가난안 거주민이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아 세계 이겼듯 그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한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열 정탐꾼은 두려움으로 인해 왜곡된 시선으로 가나한 거주민과 성읍 본 것을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가나한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마침 정탐의 시기가 포도의 수확 시기였습니다. 비옥한 애국 땅을 떠나 오랜 시간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오랜만에 비옥함을 느끼게 해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맛있는 과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의 눈에 비옥한 가난안 땅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수많은 기적, 인도하심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두려움은 그들의 눈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의 민족과 성읍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열 정탐꾼의 과장이 참 심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리앗 아르바라는 곳에 아낙 자손이 살았는데 이곳에선 세세와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장군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쫓아내고 그 기리앗 아르바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열 정탐군은 가나안의 성이 읍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과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열이고 성이지만 정탐꾼이 몰래 잠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믿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급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때 모세에게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저희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마음만 먹으면 11일이면 갈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구원과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들의 목을 축인다. 바로와 알굽의 군대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도 너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정탐의 제안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 땅과 민족을 바라보길 기대하셨지만 정탐꾼은 두려움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으며 떨림의 입술로 가난을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내 생각과 입술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열두 정탐꾼 사건 복기를 통한 교훈, 두 번째, 두려움은 말을 지배한다. 세 번째 OX 퀴즈 풀 준비 되셨습니까? 열두 정탐꾼은 최고의 엘리트, 정예 중에 정예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열두 지파의 족장, 그러니까 지파의 우두머리가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가나안땅 정탐도 잘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파의 우두머리를 보내셨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기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아주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보고뿐만 아니라 장막으로 돌아가 자기 집하 사람들에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두려움이 가득한 낙심하는 말들이 삽시간에 퍼지고 전염되었습니다. 단열명의 부정적인 리더들이 절망 바이러스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뜨리고 선동하는 데 불과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의 말들이 온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퍼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족 속의 손에 죽이시려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셨나 보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놀리며 희생양으로 지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처자들이 모두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가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 좋은 예언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가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말들이 삽시간의 이스라엘 회중의 분위기를 공포, 아니 대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말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입니다 전념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크라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말 두려움에 떨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하고 고립감과 공포심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마비시킨 것이죠. 한편 공포에 떨던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말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피난을 가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서서 결사항전을 국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도 지지도 않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SNS와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니 계속해서 버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방세계의 지원까지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내 입과 말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잠언 28장과 21절, 잠언 6장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조그마한 어려움을 가지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언어생활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두 정탐꾼 사건 복기를 통한 교훈 복습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눈을 지배한다. 둘째, 두려움은 말을 지배한다. 셋째, 두려움은, 두려움은 결국, 결국 삶을, 삶을 지배한다. 지배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열두 정탐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망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선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우두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아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폐장을 각각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정말 뛰어났던 열 정탐꾼은 두려움에 자기 삶을 내주었고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백성의 삶 또한 두려움에 내어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면 교사로 보여주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있을 전쟁에서의 패배를 미리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해,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셨는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신과 거역의 모습을 보이는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회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까 제발 원망의 입 패배를 선포하는 입을 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사정하듯 엎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이참나한 말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워 땅바닥에 엎드린 것일까요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엎드림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했지만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포했지만 회중들은 요지부동이었고 여호수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스스로 패배를 입으로 선포하고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두려움이 휩싸이고 원망의 입이 사로잡히는 순간 불신에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나를 거역하는 모두를 쳐서 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애원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하시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처자가 서로 잡힐 것이라는 그 스스로 내린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와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불신의 대가는 열매 없는 삶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함으로써 열매 열매 없는 삶으로 마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신 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세가 죽고 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노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아낙 자손이 다스리던 기레앗 아르바를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꿉니다. 세세와 아이만 달매를 무찌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소와 갈렙과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은혜,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은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같은 거대한 난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정탐꾼처럼 승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년부 사역할 때 억지로 교회에 오던 한 친구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널 만나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맹랑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을 보면 그때 믿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태화강이 갈라지면 그때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이 친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보고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수와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단임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형통의 길로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임망도, 명예도, 그 무엇도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릴 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릴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삽시다. 요즘 전화로 카톡으로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기도 제목이면 좋겠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함께 부르짖어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어렵게 어렵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전화나 카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문제, 내 노력으로는 내노내 노력으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 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험난합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리고 성벽,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불신과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거친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들어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는 두려움아 잡혔던 과거의 모습을 잘복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형통의 삶능력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 동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불러스고 있는 상황에 치는 눈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 고 반드시 나를 지키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눈, 내 입이 두려움에 집에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때내 삶을 승리와 형통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